예 어제 정경연이 세계 주요 18개국 경제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19의 세계 전망에 대해서 실,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고 이와 함께 2차 봉쇄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될 것이며 2022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측이 실제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확실한 미래에 매우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 국민 모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대처를 했었, 했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경제 방역 역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를 해야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성공했듯이 어려움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인 35조 3천억 개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심사와 함께 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국가제도의 개선도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할 일이 많을 때 또다시 파행하는 또 제대로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께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어 오늘 즉 8일이 법이 정하고 있는 상임위 구성 마감 시한이니만큼 국회 원구성에 동참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